Thank you. 만들어? 아니 더 시켰어? 응 음, 어, 조금 더 시, 시켰으면 하는데 괜찮은데? 이번엔 좀 두껍게 썰어. 응 음, 두껍게 썰고 있잖아. 야 다른데 음식점 가면 이거. 겁나 얇게 썰고. 겁나 얇게 썰잖아. 입에 치면 가득 고여 뭐 말을 못 하는. 진다 부서진다. 부서진다. 부서진다 부서진이가 살살 쓸수 밖에 없어 음, 소, 어, 소리 들었어? 잘리는 소리 왜 이렇게 비수듬하게 잘리냐? 촉촉해 음. 음. 음, 좋아 이 원래 복삼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? 잘이 부위를 잘라서. 응나 음. 음. 아, 이거 복삼용으로 안 쓰면 이제 통구이로 쓰지, 통구이. 음. 잘 익었어? 부드럽게 다 속까지. 음. 아 지금 잘리는 거보면딱 알잖아. 음. 물렁뼈도 그냥. 물렁 뼈도 잘려? 물렁뼈도 잘리지 당연히. 아는. 내 입에서도 물론뼈가 산산조각 났다 음. 대짜라 대짜네? 응? 양이 대짜네 아이고 아이고 에이, 나 우리 뭐냐? 어, 뜨거 뜨거 뜨 이거면 내가 봤을 때는 대자 하나 만들고 소자 하나 만들 양이다. 음, 생각보다 대충 넣네 사람은 혼 있어요. 아니드이키라 그래. 드 빨리 어라 빨리 안먹다 가